이번 엑스레이는 부정교합, 그 중에서도 반대교합과 비대칭 증상을 가진 케이스입니다 부정교합에서 위 턱의 위치가 괜찮은 경우 하악 수술로도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하악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악 수술에는 대표적으로 SSRO와 IVRO 방법이 있는데 페이스라인에서는 SSRO 방법에서 안정성과 신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 JSRO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케이스가 JSRO로 수술한 케이스입니다. 전후 엑스레이를 비교해보면 나와 있던 하악이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반대 교합이 교정되었고 턱의 모양도 입체적인 옆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면에서는 비대칭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주걱턱의 경우 많은 케이스들이 지금과 같은 비대칭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JSRO를 통해서 비대칭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턱의 길이도 보기 좋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정물만 없으면 수술한 엑스레이인지 모를 정도로 절골선들이 아주 잘 다듬어져서 매끈한 걸알수 있습니다.